우리 신경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네. 심리학적 적응이다. 습관은 감소이다. 반복되는, 반복된 프레젠테이션 후에 그 자극에 대한 다 반응이 감소하는 것이다. 이 환경 속에서 참신한 사운드, 새로운 사운드는 처음에는 너의 이목을 끌 것이다. 그리고 주, 주, 주의가 흐트러지게 될 것이다. 그 사운드에 익숙해지면 너는 아마도 그것에 그 집중을 더욱 하지 않을 것이다. 그리고 그 사운드에 대한 너의 반응은 감소할 것이다. 그 참신한 음식에 제시는 그, 그 습관의 과정을 무너뜨릴 것이다. 그리고 그 습관의 속도를 늦출 것이다. 이것은 식사시간에 다양한 음식을 누군가 먹을 때일어나는 것이다. 다양한 음식은 첨신한 자극으로서 작용하고 한 음식을 먹을 때 너는 그 단기 기억에 간단하게 그게 쌓인다. 그리고 그 푸드를 두 번째 먹을 때그 단기 기억 저장 공간에 있는 정보와 매치하게 된다면 s t i m u l i z e Processing 자극 반응에서 그 감소가 생길 것이다. 단기 기억력은 그 한정된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을 계속 시도하는 것은 숄트텀, 단기 경력에 저장된 그 자극을 그렇지. 그 습관화하는 것, 습관화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. 음식이 아닌 현경적 자극에, 응. 응. 자극이 우리의 집중을 흐트릴 때도 일어날 수 있다. 그에 따라서 슈트텀 메모리를 차지할 때. 응, 그렇죠. 음식에서 환경적인 자극으로 이렇게 주의를 바, 바꾸는 것은 응. 그 습관화를 낮춘다. 많은 사람들은 응. 팝콘을 많이 사는데 그 뭐냐, 먹기 위한 팝콘을 산다. 모마, 그 무비를 보면서. 그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팝콘을 소비할 것이다. 만약에 그들이 그냥 영화 보는 게 아니라 팝콘 먹는 것을 먹으려고만 했으면 쇼트텀 단기 경력이 있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작용하고 그 다음에 그 작용, 그냥 습관의 진행을 늦준다 건강하지 않는 생활 패턴, 그러니까 무시하는 행동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한 문제는 뭐, 삶의 개발? 아, 삶의 형태? 약간 이런 거. 부정적인 습관에 사로잡힌.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그엑셀사이징안 함으로써 얻게 아, 연관된 그런 이득이다. 이그수 앉아서 생활하는 것에는 그 대가가 있다 그 다음에 삶의 질이 낮은 것들 그 다음에 몸무게가 늘어난 것들 그 다음에 자존감이 또 낮아지는 것들이라고 부르는 거 있다 몇몇이 뭐 어쨌든 놀리는 거너왜그 우리는 비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유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인가 이유는 바로 그 하지 않는 것의 이득이 그 대가보다 크기 때문이다.